아니요? 몰라요. 아실 것 같은데 알려 해주세요. 모르겠습니다. 할아버지 사어까지두 가지 다 해야 되는 거치치 할아버지 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? 할아버지 상어 뚜루뚜 노약자 뚜루루뚜 허리 뒤에서 그뚜루 관절요 아니 그건 아니야 <두드로>. <두드로>. 아, 아, 내가 이거 하는 거. 할미, 너미 사모, 두 야, 너, 어어어 맞지? 굿모닝. <목소리> 어, 상어. 다다어 아, 다 있어. 할아버지 상어. <웃음> 할아버지 <웃음> 상어. 파이 씨, 셋, 아. <웃음> 아기발해. 모니 상어. 내가 아기 상어를 할게. 음, 알았어. 자. 아. 5, <웃음>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받았어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상어! 어, 엄마, 상어 엄마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뭐야 그 다음에 받았어 받았어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어,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멋있다. 아빠 상어 되게 어. 어. <웃음> 아이 너무 어려운 거아니야요 상어. 아, 아빠 상어. 뜨르르 뜨르. 멋있는. 뜨르르 뜨르. 힘 힘있센. 뜨르르 뜨르. 바다 속. 아빠 상어. 하. 아, 할머니 상어. 뜨르르 <웃음> 뜨르. 뭐야? 뭐야? 자, 자상한. 뚜루루뚜루. 자상한. 뜨르르 뜨르. 바다 속. 뜨르르 뜨르. 할미 상어. 아이고. 사고 가족끼리 뱉으 할배 할배사 할아버지 어떻해 할아버지 상오 할배 할 할아버지 상오 흐르르 뜨듯 멋있는 흐르르 뜨듯 받았어 흐르르 뜨듯 할아버지 상오다고인 지금 나이가 몇 살이지 이거 사오 가족끼리 뜯드는 이 숫자. 숫자. 숫자. 제가 진짜 처음 봤을 때는 저희 데뷔일 날 1월 27일 날 이제 쇼챔이었어요 쇼챔에 저희가 산옥을 들어 갔는데 저희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마이크를 막 차고 있는데 그 쇼챔 작가님께서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너네는 신인인데 판이 참많더라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마이크랑 인이언 막 차고 있... 어디갔어요? 그래. 마이크랑 막 인이언을 막 정신없이 차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차고 뺑땅 나갔는데 정말 음. 정말 한.. 제 생각은 거의 한.. 100분? <웃음> 제 생각인데 한그 정도 되시는 팬들이 서 계셨는데 그냥 좀뭐라 그럴까요? 어떤 느낌이었냐면 되게 저를 오랫동안 알아, 알았던 사람들처럼 저를 반갑게 막 이렇게 인사해주고 뭔가 처음 본게 아니라 어색함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오랫동안 알았던 것처럼 응원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그냥 처음부터 되게 팬들께 우리 이쁘들 의지하고 싶었어요. 날 의지하게 만들었어요. 그들 그래서 요즘 도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. 어린이 형 부리고 싶고 앞에 가면 뭔가 좀 띵깡도 막 부르고 싶고, 막 오히려 막, 이쁘들 앞에서 오빠 이런 거보다는좀 애기고 싶어요.